안녕하십니까. 다시 영어 노래 가사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커버를 올렸던 임혜진입니다. 이 노래는 워낙에 유명한 노래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까 이거를 해설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커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미난 동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어떤 여성 기독교인이 이 노래가 임혜진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와 같은 말로 사용한 거죠 사회주의적이고 그리고 레논이 얼마나 빨갱이인가 라는 것을 그 설명하는 그런 노래 가사 해설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느낀 것이 꽤 여러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 레논이라는 이름이 존 레논이 아니라 존 레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아 그거 봤죠? 제법 말장난도 할줄 아네? 그것도 꽤 재밌는 말장난이네?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메리칸 파이 라는 노래 에 들어보면은 와 well, 레논 read the book of m a r k 라는 가사가 나와요. 레논 well, read the book of m a r k the quoted practice in the park 이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레논, Lennon, 레논이라는 이름 자체가 레논 레닌 이것을 똑같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은 액센트 없는 그런 음절이기 때문에 레논 레논 두 개가 구분이 거의 안 가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가 어? 그걸 노린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여하튼 그 내용에서도 레논이 막스에 관한 책을 읽고 있을 때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가지고 뉴 레프트와 그 다음에 월남전 반대 운동 그리고 어 뭡니까 수많은 항의 시위, 사회운동이 또는 사회주의 운동이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던 그런 시기에 대한 제대로 된 묘사였던 거죠. 레논의 노래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즐기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노래에 대해서 중상무략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 찍어보기로 했죠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까지입니다. Imagine there s no heaven 어, No heaven이면 은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imagine, 상상하라 이런거죠 Imagin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There s no heaven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즉 천국은 없다 어, No, there s not any heaven Heaven이라는 종류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상상하라. 이미지라는 말 자체가 이미지라는 단어, 즉 우리의 심상 어떤 떠오르는 보습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 그런 걸 그려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븐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그 어, 반기독교적인 것이냐. 그리고 해리 없다, 즉 지옥이 없다라고 상상하라. 이런 거니까 역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짐승같은 세상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렇게 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헤븐이라는 것이 어, 어떤 거라고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까? 신구약에서 헤븐이 그리고 헬이 어떤 건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영화나 저기, 으, 드라, 웹툰 신구약에서는 헬이 어떤 건가 잘 나오죠 그리고 헤븐이 어떤 건가도 좀 나오죠 아잘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묘사가 되죠 여러 가지 그 각국의 어떤 음, 민속 그 folklore라고 하는 그런 신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은 그런 여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담이나 신화 이런 것들에서 그러나 그것이 과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유로운 주권이 모두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대한 모습이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간다고 어떤 자살특공대, 아니면은, 응? 이런 자살테러리스트,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정당화 될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모두 알지 않습니까? 뭐, 십자군 전쟁. 가는 것이 그게 사후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거다. 현재의 삶은 무시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 현재의 삶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이렇게 살아가야 과연 옳을 겠느냐 이거 생각해 볼 거리 아닙니까?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헬, 지옥을 생각하면서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서는, 예, 현실에서 농예의 상태로, 그러한 지옥을 가지고 협박하고 공포감을 주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공포감에 쩔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과 지시에 모든 것을 따라서 어떤 주권적인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는 창조주가 원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가 원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즉,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치있게 잘살 것인가 를 생각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 사후세계를 생각하면서는 사는 것보다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루를 잘살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가치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세상을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라 이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예?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건 아니건 우리 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나라가 없다고 라 생각하라 이러면은 어이 새끼들은 역시 응? 그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적화해서 세계를 공산당이 응? 어,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세계정부를 꿈꾸는 것 또는 일루미나티가 세계정부를 어, 세워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화시키는 것 이걸 바라는 그런 사상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겠죠 응? 근데 국가라는 이런 장벽이 존재하는 것, 장벽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 수많은 전쟁, 그리고, 어, 약탈, 그리고, 뭐, 어, 합법적이지만, 그런 수많은 부의 이동, 또는 수탈, 내 의에 가지고 합법적이라는 말이 또 이상하네 그러니까 수많은 약탈 수탈 예? 그리고 불공정한 그런 무역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같은 지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의 국민들은 예? 어, 정말 수영장에다가 물 채워가지고 그거를 단 하루에 다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조단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12시간을 일해도 1달러를 벌기가 힘든 그런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류의 삶의 그런 모습인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런 국가라는 장벽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꼭 그걸 목표로 당장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재의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역설적으로, 그, 그런 비극의, 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거나 또는 그런 현상적으로, 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니까, 국가라는 단위가, 그런 비극의 단위, 비극의 단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단위 자체가 없어지고 국가로 인한 국가에 의한 분쟁 또는 국가들 간의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비극이 없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래서 정말 그 국가 간의 전쟁 때문에 끌려나가서는 죽어야 되는 상황도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야 될 필요성도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은 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누군가를 꼭 죽이는 것을 꿈꾼다 그리고 죽여야만 된다고 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라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나는 정말 언젠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아주 멋지게 죽을 거야 이런 것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비록 아무리 분쟁이 심하고 전쟁이 극악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상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Religion 가장 커다란 가르침이라고 해서는 종교라고 그러죠. 그 종교도 없다고 라 생각해봐라. 지금 종교라는 어, 틀로 인해서 그 종교 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인간을 위한 종교 또는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닌 인간을 이렇게 살수 없게 만드는 죽이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한 번도 못합니까 그럼 당장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거문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짐승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까? 창조주는? 그런 노예상태를 벗어나자고요 사람들이 그런 전쟁 속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여성들이 죽어가고 시체가 질비한데서 그렇게 하루 밥 먹고 오늘은 내가 죽을까 내 옆에 있던 동료가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모두 다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목표로 상상하라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주장이 호소력을 얻어가고서 그런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 그러한 시인적 감성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을 빨갱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사고방식은 도대체가 얼마나 진승적인 사고방식이길래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노예적인 사고방식이기에 그러는 겁니까? 죽어서 지옥할까봐 그런 겁나서 이런 말도 못하고 그런 상상도 한번 못하고 예? 평생을 그렇게 노예로 살으라고요? 끔찍하죠 이거는 드디어 possession 소유 소유가 없다라고 상상하라 이게 나옵니다 이건 정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빨갱이 사상의 정수죠 근데 이런 무소 유 사상 같은 것들이 비단 존 레논만 외친 걸까요? 아닙니다. 그 고대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소유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공동 소유적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 그런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왜냐?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주입된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에? 가령 마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성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그러면은 성적 욕구가 올라오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어? 수많은 그런 그 포르노 동영상 사진 이런걸로 해서 뭐 SNS건 어디건 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 홍수처럼 몰려드는 그런 자극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받는 자극 비롯된 이런 성욕 이런 것들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렇다면 은 우리가 이 소유와 소유욕 그리고 탐욕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느 정도 근원적인 욕구고 또 어느 것이 주입된 또는 강요된 그런 욕구인가 우리는 거의 강요되는 욕구에 어 잠겨가지고 살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수많은 그부의 과시 그리고 그그 그 탐욕의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 TV 뭐 그리고 그 소위 셀럽 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 삶을 그 비춰주면서는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막 이런 걸 자극하는 그런 마치 끊임없이 포르노 동영상을 그냥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이 속에서 주입된 그런 탐욕 이거 벗어나서 우리한테 응? 어?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정도의 생존 욕구에서 비롯되는 그런 그좀 품위 있는 그런 어 욕구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까? 좀 greed, not for greed. greed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 탐욕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뭔가 그 원한다 또는 결핍을 나타내는 want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greed는 저걸 내가 반드시 뺏어 먹어야지 저건 내가 꼭 차지해야지 내가 무슨 수단을 써서 돼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탐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그런 m o n e for greed or hunger 그런 greed를 지는 인간들이 어?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게 가져야 될 것들 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뺏어오기 때문에 비어지는 그런 Hunger 있지 않습니까? 어? 전 세계에서 삼시세끼 30, 제대로 먹고 살거나 또는 충분한 열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것이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참교주가 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 어? 이미진 같은 노래를 욕하면서는, 이것이 반 기독교적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기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수준이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응? 어? 어떤 자식들을 한강 다리에서, 그, 떨어뜨려가지고 살해한 그런 젊은 애비가 하나 잡혔어요. 그, 기자가, 황당하니까는 당신은 왜안 죽었습니까 어?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자식을 죽였는데 당신은 왜안 죽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은 지옥에 가야 되니까요 이런 답을 짓거리는 문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유명한 동영상 짤 소위 말하는 짤입니다 그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수준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이고 정말 안타깝고 끔찍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빈심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도덕관념도 그따위로 뒤틀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빨갱이라고 더 씌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게 한심하게 잃을 데 없죠. <웃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share share라는 것은 음, 나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누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독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이 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share house 이런 말로 해서 많이 그 어, 엉터리 영어지만.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 엉터리 영어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 시어가 목시라는 뜻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영어들이 대부분 엉터리 영어니까 엉터리 영어라고 뭐 말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건 모두 다공유한다 그리고 함께 쓴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뭐길래 여기에서 지구에 와가지고서는 살면서는 다른 생명들의 씨를 말리는 일들을 계속합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케미컬 즉 화, 화학 약품들 그리고 또 화학제품들 그걸로 인해가지고서는 이 지구 표면에 있는 생명체들 조류 그 다음에 또는 다른 육지 식물, 육지 식물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이 바닷속에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씻겨 흘러 들어가면은 받아들이는 그 바닷속의 어류들 그 생명들이 겪어야 되는 그 수많은 비극적인 고통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또그 비닐 즉 플라스틱 백 이런 걸로 인해서, 어,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 이걸 생각하면 정말 인류가 혹시, 이 구, 저기, 창조주의 작품이 아니라, 응? 외계에서 심어진 그런 바이러스나, g 즉, 병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그, 패시미즘적인, 즉, 비관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또, 어, 음, 인간이 혐오적인, 에? 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 다른 생명, 생명체들의 그런 비극을 보면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서로 나누면서 살게 된다면은, 이런, 무질서한, 자본주의의, 그런, 무제한적 경쟁에서 비롯되는, 어 과잉 생산, 그러면서는, 가격 경쟁을 위한, 그런, 음 무절제한, 그런 상품 소비, 그리고, 아, 가격 경쟁으로 비롯된, 또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이런 그 무절제한 상품 소비 상품 생산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으면서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상 이건 가져야만이 어? 우리가 나을 자식들 또는 그, 자식의, 그 자식들이 그래도 사람답게 수만 번 제대로 쉬고 살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인간들이 계속 발전시키는 이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인간들이 저지러 온 잘못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어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들이 생산해낸 이런 수많은 어 폐기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관리 잘하면서 폐기해왔고 그리고 인간들이 폐기해온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까?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이건 오만한 겁니다 인간들이 응?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 또 실려있는 그런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그런 끔찍한 플라스틱 섬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크기 이상의 지도가 있죠 지도 한반도 크기 이상의 그런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있죠. 근데 그거 아직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요. 근데 이건 인간들이 반드시 나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무절제한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비롯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들이 어떻게 제대로 관리된다고 그런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어,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레논의 말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이러한 외침들이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 동의를 얻어가고 그래서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나로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나마 숨을 쉽니다. 어, 모두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않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잖게 있다는 걸 믿어야 세상을 살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나만 이런 걸 걱정하면서 산다고 라 생각하면 정말 어, 짐승같은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우리 모두 이런 이상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시다. 고맙습니다.